둘셋 이들 e 안녕하세요. 시작합니다. Yeah! <웃음> 네, 드디어 저희 첫 정규 앨범이 uh -huh! 발매되었습니다. Yeah! Yeah! 그렇다면 또첫 yeah.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Wave, Wave, 미션 mm. 비레오, yeah! yeah! 그쵸 또 한번 저희가 뮤직비디오 직접 보고 맞아요. 직접 리액션 한번 해 봐야겠죠. 좋아요. 해봐야겠죠? 좋아요. 아, 잠깐만요. 이 딱딱하긴 하네요. 금방 나와 가지고 비비가. 어, 맞아요. 금방. 그거요? 뜨거워요. 맞죠? 뜨겁진 않아요? 오야, 화상이 화상이. 자 그럼 바로 한번 아, 나이스요. 우리도 한번 보고 한번 해 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저희도 처음 보는 거라 맞아요. 그쵸. 되게 떨리네요. 야, 뭐야. 저는 되게 c g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오. 저도 이번에 c g 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해서 기대돼요. 자, 인트로가 과연 야, 뭐야, 처음부터... 어, 아, 삐엑스가 아, 이거? 너무 어, 어, 귀여워, 그치. 귀엽다. 이게 떨어진 건 뭐야? 오 아, 거의 아이언맨 착죽 그러네. 착죽 착취... 아, 거의 마블인데요. 오호... 에서 야, 잘했다면서 어, 이거... 자, 떨어거예 떨어진 거죠 아이다. 이제 여기? 어거착요했었어요 아, <웃음> 자, 그어이었어요어거거요거요어요거어거거요어 앵글이 잘안 잡혔나? 저 저거 이뻐 지짜 이뻤어. 오, 병문령 부자야. 여아용이갈곳 찾는 거죠 용이에서 예, 간다. 어디로 갈까? 이게 예, 이 예, 신기하네요. 이야. 공 나옵니다. 확실히 딱 청량 오! 파워가 뭔지 보여준다. 아그렇 무슨 뭐야? 손자창 아, 나왔어요. 아이고, 의상도 이뻐 청청이 맞아요. 그 청청이 제일 이뻐요. 그 멋있어요. 웨이브랑 잘어울리는거그렇죠 아, 예, 예. 세트도 되게 이뻤어. 아저때 땅굴 파냐고 힘들었었어요. 아, 저것도 예. 신기했어 땅굴. 도굴 영화 찍고. 예. 난 여기가 제일 좋아. 너무 귀여워. 이거 예. 귀여워. 둘다 귀여워 진영이랑. 제일 재밌었 촬영 왔었지. 이때 사탕이 진영 씨 아이디어였다면서요? 맞아요. 네, 아이디어로 아, 사탕을 먹는 거. 아, 내가 사온 거야 직접. 음 아, 진짜 편의어 진짜. 레몬 맛으로. h e 어. 잘했네. 야 이때 국민 진짜 많이 찍었죠? 맞아요. 저 세트에서. 힘들었어요. 아 570번 쳤나? 그쵸. 저, 저 옷도 두꺼워고 화났는데. 570번. 약간, 오, 네, 약간 지금 저때안 잡혀서 음. 약간 화난 컨셉이 있었어. 아이거뭐 레이더? 오이 아이. 아저 커플 노래 할 때. 야아 커플 노래 힘들었죠. 저 그쵸. 레이더가 뭘까? 저게 궁금하네. 그러니까. 약간 연옥으로 가는 방향이니까. 그렇죠. 아. 거의 오. 히어로. 바람을 히어주는 그, 그, 자. 멋있다. 기저스태가 왜요? 이 너무 좋아요 r e s 아요 i b 아같기도화 l l a b i c h Wrong and c 아 n s t i t u t e DR, he 아 a 아 a r 아, a 아 l 아 b l e n 아, s all t a s t 이 e l e s thoughYou tired of the g a m 아, top a 아아아 그거 같지 않아요? 정글 우리 댐부 쓸때 위에 천장. 맞아요. 오 저번에 그 연결돼 있는 거 같아. 와, 오로라 대박이다. 이게 클리우에요 여러분. 아, 아 진짜요? 그래. 저, 저, 이게 클리세요이반아 그. 그래? 아, 진짜. 현석이가 에이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여 여기 한 이뻐. <웃음> 아, <정말. 웃음> 이댐부 네. 너무 좋더라고요. 여기 잘 나왔어. 둔 A가 나오죠? 맞아요. P는 안 나와요. 아이 힘들었지. 아 이거 귀엽다. 어. 아내 선다 선다 선다 선다 선다. 여 진짜 맞아 간다. 아, 야 이게 진짜 아, 많아갔다. 아, 진짜 왔다. 아, 디테일이. 음. 연옥으로들어가는거이 이제. 네, 네, 네. 오, 이제 연옥에 멋있게. 입장했습니다, 저희가 여러분. 어, 여러분 저희 네. 확실히 네. 저는 지금까지 본. 오, 뭔가 위... 뭐야? <웃음> 형이 충고해요? 아니죠? 어, 내가 충고야. 아, 아 이거 나왔네요. 와. 오, 이거 우리 찍었던 거 마지막에. 이게 또 이어지네. 야, 그러니까. 아, 스분도 이거 보고 지금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. 네, 사실 연결되는. 음, 거야. 사실 이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약간 좀 가뿐이 있지 않나. 맞아, 맞아, 맞아. 음미 심장하네요. 약간, 그렇죠. 음미 심장하고. 그렇죠. 음미 심장하고 또 저희의 스토리가 그쵸, 또.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. 어떻게 녹여줄? 확실히 이번 뮤비 때깔이랑 이런 음. 컨셉 자체가 너무 잘 맞으니까 맞아요. 되게 3분이 금방 간 느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지랄쯤이 없어요. 음. 정규라 음. 그는지 확실히 좋긴 음. 좋구나야. 좋긴 그쵸. 좋네. 좋구나야. 다 같이 좋긴 나한 할까요? 정규라 그런지 확실히 좋긴 좋. 고마요 <웃음> 아좋렇습니다네또 이렇게 저희 이번에 정규앨범과 정규앨범 타이틀곡 웨이브 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셋이 b e e s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